시장을 바라보는 눈, 자식 눈, 수익을 내는 시각, 컴 켜고 로그인했다가 차트를 매일 쳐다봅니다. 오를 건가, 내릴 건가, 1년, 12달 매일 이 고민입니다. 그런다고 수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계좌 잔고는 파란색, 골 때립니다. 비법을 찾아야 할 건데, 진짜 고수가 있는 걸까? 회의가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좌 까봐. 되묻고도 싶습니다. 수백 퍼센트 수익률 계좌.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계좌리폼도 된다니까? 매매일지도 못 믿겠습니다. 어떡해야 하나? 아직도 난재수빨로 투자한 것 같습니다. 쳐다봐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여기저기 수익 났다는데 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주식시장을 자식 키우는 시각. 마음으로 보십시오. 한시도 눈을 떼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차트를 매시간 쳐다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공할 때까지 항상 접하고 다니시라는 뜻입니다. 애가 태어나서 기어 다니고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에는 한시도 한눈못 팝니다. 눈에 띄는 것은 죄다 입속에 넣어버리지. 언제 넘어져서 상처날지 모르지. 한시도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애가 잘때 조금 편히 쉴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애 보기 여간고역이 아닙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 입문을 하였다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매사 자식 키우는 눈으로 가까이서 지켜봐야지 장고가 파란색이라고 시장을 멀리해서는 안됩니다. 모른다고 내버려둘 게 아니라 안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자식이 아프다고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내버려둬도 크기야 하겠지만 그때의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 기르듯이 바라보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크겠노? 하시겠지만 눈에 띄지 않게 매일 조금씩 커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월 지나면 한 살씩 먹지 않습니까? 초보나 하수분들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시장을 대해야 합니다. 모른다고 방치하면 계좌 잔고는 항상 파란색입니다. 주식 시장을 애 키우는 눈으로 지극 정성 바라볼 수 있는 독한 마음이 있어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지금 슬슬 정리하시는 게 성공하는 겁니다. 애도 10년 키워놓으면 스스로 라면 끓입니다. 주식시장도 한 10년 몸담고 있으면 오를 종목 내릴 종목이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별 어려움 없는 시장 흐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 키우는 것이나 주식으로 성공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웨런 버핏은 종목 선정을 평생 함께할 결혼할 상대 고르듯 하라. 라고 말하지만 나는 종목 선정을 자식 키우듯 하라 라고 말하고 싶네요 투자 대비 싸게 먹힙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합시다 경제학자 심리학자 두 직종 중 주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은 답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계속 몸담고 싶으신 분들은 지속적인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느냐 간단 대답 중 하나는 심리학 공부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심리학을 갈겨 주는 데는 별로 없죠. 이해도 잘 안가고 하더라도 담아두지도 못하고 강의 끝나면 쉽게 잊혀져 버리는 게 대중의 심리학이죠. 지금 당장 차트의 기술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요. 초보나 하수 분들은 경제신문 경제TV 보면서 용어나 투자 분위기 파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감 잡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큰 스승 만나면 수개월로 단축되겠죠. 그 다음분, 중수분들, 경제학 공부도 중요하지만 시장은 심리학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매매시 비중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틀은 대중의 심리, 시장의 심리입니다. 작은 부분으로 나뉘면 세력의 매매심리, 외인의 매매심리, 기관의 심리, 증권 리포트의 심리, 연기금의 심리, 개미의 투자 심리, 대형주의 추세 심리,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만, 경제학과 심리학을 조화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 단계 더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 시 경제와 심리의 비중을 3대 7 정도로 판단하여 매매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심리를 잘 모른다 하는 분들, 고수 찾아가서 배우시던지 아닌 매수를 자제하세요. 심리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심리만 잘 적용하면 지금까지 수익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위의 0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 다음 고수분들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니 고수 아닙니까? 이분들은 투자 심리의 달인들입니다. 일반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냥 같은 척할 뿐이죠. 깊게 얘기해보면 확연하게 다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깊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을 뿐이지만 만약에 있다면 바지가랭이라도 잡고 매달리세요 심리의 내공이 빨리 쌓일 것입니다 그게 투자 대비 싸게 먹힙니다 성공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주식시장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수익이 좀 났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나아졌겠지요 요즘 제게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자 성향을 파악하느라 제가 깊이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친분이 없어도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만 수십 명인데 수익을 내신 분들을 찾아보기 힘들 더군요 겸손해서 그런지 다들 손실이라 그러네요 아한놈 수익 났습니다 제가 매수매도 타이밍 찍어주는 놈인데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수익이 난것 같습니다 고생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혹독하게 가르킵니다 버티는 것 보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주식이 이만큼 어려운가 봐요. 나이, 성별, 직급, 학력, 출신 등등. 대한민국 성공 양력 안 가리나 봐요. 어쩌면 이래서 주식이 매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양력의 공간을 채울 수 없는 분들도 이곳은 성공으로 갈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성공의 미로 속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추스리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의 비상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다니는 주식 고수들은 도시락 사단입니다. 그깟 점심값 몇푼 한다고 그거 아끼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돈천 원도 아껴야 고수됩니다. 밥값, 담배값, 아껴부자된 사람 못 봤다며 그냥 습관대로 지출합니다만 사소한 지출도 아껴야 고수됩니다. 골프를 하다 보면 2등에 크게 앞서 나가면 한두 번 실수해도 안정을 찾기기 쉽습니다. 이럴 땐 경기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타 앞서 나가면 심리가 불안정해져 쫓기듯 경기하다 막판에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경기 종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 아껴놔야 심리가 안정이 돼서 지속된 수익을 창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은 예측을 할수 없지만 지출은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최근에 수익이 났다면 주머니 돈 가급적 쓰지 마세요. 물리거나 하락장에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고수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